정말 이제 막 하늘을 향해 울고 싶을 때, 죽겠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뭐 별거 아닌 거에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냥 복받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막 앞뒤 길이 안 보여서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 육바람으로 이겨내는 버릇을 하시면 큰 도인 되시는 거고요. 그때 그냥 생으로 이겨내시면 의지력은 강한 분이 되실 수 있는데 도랑은 또 다른 문제예요. 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리세파들이 의지력은 더 무서운 사람들이죠. 십계명 그거 다 지키시겠어요? 그거 진짜 지키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돌려쓰는데 달인이 되셔야 돼요. 돌려쓰는. 참나자리, 성령자리. 우리 에고가 우리 자아가 뭔가를 억지로 해결하시면 에고의 인내력, 에고의 의지력, 에고의 실천력은 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참나와 함께 일을 해가고 싶으시면, 연금술사가 되고 싶으시면, 참나 자리에다 던져 넣어서 다시 한번 살려서 써야죠. 요거 못 하시면은, 수행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수행하고. 근본적으로는 이건 모든 애고의 작용은 참나로부터 일어나는 사건. 게 나만의 사건이 아니란 걸 아시고요.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아버지한테 돌리세요 참나한테 돌리시고 아버지 이건 아버지 일입니다 참나 참나 그 대행 스님식으로 주인공 이건 주인공이 할 일이야 하고 맡기고 좀 쉬시라고 요한 걸음 떨어져 보세요 뭐 망하기 밖에 더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맡겨보세요 5분만 맡기고 쉬시면요 내 참나랑 내가 딱 둘이 아니게 통했을 때자 맡겼을 때 어디까지 맡기느냐 실제 평정심이 유지될 정도 맡겨야 돼요. 맡겼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알딸딸해질 때까지 맡겨야 돼고래야 편화가 이런 거. 누구 때문에 싸웠다. 부부랑 싸웠다. 맡기고 언제까지 맡겨야 돼요? 상대방이 이뻐 보일 때까지 맡겨야 돼안 그러면 이게 안 풀린 거예요. 응어리가 이렇게 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 그냥 뭐 이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정심으로 대할 정도까지 누가 날 열받겠다. 어떤 동료랑 내가 싸웠다 그러면 벌써 올바른 판단하기 좀 힘든 상태라고요. 맡겨보시라. 고 나중에 뭐 노련한 보살이야 잘 능숙히 처리하겠지만 뭐 갑자기 그럴 그런 척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힘들면 무조건 맡기시고 언제까지 맡기느냐? 내가 진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할수 있을 때까지 맡기신 고 그, 그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상시 나 24시간 산매 들어 뭐 48시간 들어 그다 부질 없이 그렇게 드는 분이. 시장 가서 작은 일로 막 얼굴 막불키십니다 바로 그육바람 그러니까 그 일할 때 참나가 선정이 안 나오면 편안할 땐 누가 못해요. 편안할 땐 가만히 있어도 뭐다 천국에 온것 같죠. 문제는 격전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편안하다가 전쟁 났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벌써 마비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판단 마비되면 게임 끝나요. 그러니까 실전에 가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 산면은요, 연습이에요. 연습의 성격도 있는 거예요. 진짜 실전이 닥쳤을 때, 능숙하게 깨어서 아공, 복공, 막 이런 구공의 육바람일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능숙하게 풀려는 연습이기도 한 거예요. 평소에 깨어있는 거. 그런데, 평소에는 뭐 48시간 깨어있다, 뭐 한다, 자랑하시다가, 작은 일 하나만 터져도, 즉, 심사에, 심파에 조금만 요동이 일어나도, 바로 딱 육바람일이 스탑돼버리는 선정은요, 보살도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